안녕하세요. 네, 만의 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치스킨 어,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오늘도 열심히 활기차게 어,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촬영 현장으로 가보시죠. 슝! <목소리> 청하고 약간 퓨어한 그런 느낌으로 청순하게 깨끗하게 찍어고요어형 작작이 아닌데 무슨 작작일까요? <웃음> 여러분이 되시죠 그러면 같이 가보시죠 <웃음> 이제 늙어서 안돼. 어. 이제 안돼 덕거리가. 어. 오. 오. 오. 네. 잘한다. 맛있어두개더두개 더. 오나리도. 에? 자. 어. 오. 안녕하세요. 혹시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요안녕세요 주면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네, 어, 정말 다양한 컨셉으로 또 찍었으니까 우리 매일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실 거라고 크게 믿고 있고요. 또 이지스킨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스킨과 오소박 측면의 콜라보레이션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